냉채, 예. 냉채 바베큐 중짜리 하나만 주시겠어요? 중짜리로요? 네와 대박이다 냉채 어, 바베큐? 뭐채바베 뭐야? 냉채에다가 바베큐를 올리는 약간 그 냉채 족발 냉채 족발 같은 아, 느낌이겠다 아, 느낌 아, 아. 아. 또 무슨 판단이구나 냉채 바베큐 네네 음, 아, 빈추 아, 뭐야? 너무 예쁘다 아. 아. 우와, 이거 다 샐러드 먹고 싶다면서 요 버린 거예요? 아하사니에다 <웃음> <생각됐습니다. 웃음> 위에다, 위에다 어, 버렸어. 버렸어요 어, 장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지금 시선을 못되시네요또와 대박이다 사장 멈추셨어 <웃음> 어, 저 언니들 리액션이 <웃음> 어? 그 옛날에 그 유치 유천수... 마리 국수 국물까다 먹었어 <웃음> 좋은 애 오빠 김치 마리 국수 국물 남다고 <웃음> 제일 속상했잖아 아니 소치 아니, 그게 저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고. <웃음> 나 달려볼까요? 다시. 샐러드 먹고 싶다면, 샐러드 많이 먹어. 왜 이렇게 좋지, 비주얼이? 와, 뭐야? 와우, 너무 이쁘다. 그래, 먹어보는 보자, 일단. 오, 몇 개야, 몇 개야? <웃음> <웃음> 와! 브라보! 어, 차가운 건가? 고기야, 고기야, 고기 진짜 부이던고기랑 음. 음. 비슷한데? 그고기야 고고기! 차슈, 차슈! 생긴 건 똑같네 당근 못 먹겠어, 내가 다먹어 음, 고기가 부드럽다 뭔가 재리는리리리리까고리가 진짜 리리리리 수단은 내길만 내가 말했잖아요 시청 공무원 스타일이라고 <웃음> 어. 내가 리리리리리리퇴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냐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웃음> 그다 표현이 탔다. 이거 이거 찾아요. 음. 네. 배가 만약에 100%라면은 몇 프로 쳤어요? 지금요? 한이 20? 20으로 어? 쳤다고요? 말도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요. 20? 근데 저는 근데 조금 건속가좀 <웃음> 빠르고 막 그래 가지고 한5짜한분 있으면 더또더 먹을 음. 수 있고 있어 가지고 다른 음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거기 추가할 수 있는데. 고기는 추가할까? 이찮안데 음. 와, 배안 부르다니까. 배안 부르니까. 사장님! 네! 예. 여기 이거 냉채, 이거 덮밥에 예. 고기 추가 혹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고기 추가요? 네네. 네? 예? <웃음> <웃음>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하나씩 드시는 거예요. 아한개 <웃음> 먹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아니, 한 개하고 야채하고 같이 드셔야지.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야채 지금 먼저 넣었어요 음, <웃음> 야. <웃음> 어. 어 근데 소스 너무 잘 만드신다. 어, 소스 괜찮아요? 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예.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진짜 식당 하시기 잘하셨다. 어, 어. 힘들어요 근데. <웃음> 코로나 이거 좀 풀리면 장사 진짜 잘될것 음. 같아요. 요즘에 저희 저희 아빠도 좀 장사하시거든요. 아. 근데 이제 코로나 풀리면 여기는 진짜 잘될것 같아요. 어, 너무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맛있어요. 네. 장님 사이다 두 개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기 추가. 예. <웃음>